탁! 야잡다 와! 크다 야! 와 크다 크다! 어. 크죠? 어. 와 제목 큰데? 안녕하십니까 1위티 v 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1위티 v 가 예비군 훈련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은 민방이1위티 v 가 됐죠. 전 지금 군복을 입고 있는데 아직 전투력이 남아있습니다. 진짜 장난아니요. 에잘 봐요. 빠시 아아악! 북한군 보고있나? 나 아직 전투력 살아있다 시국이 시국인만큼 진짜 일본 아베 너무 까부고 있습니다 그냥 한번더 까부면 그냥 뚝배기 뚝배기! 뚝배기! 야, 너 그래도 물에 들어갔고요? 아버님. 어. 군인 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네가 뭐 군인이야? 아, 너 민방이지? 정리, 나 민방이구나. 아, 1위 아, 아. TV 컨셉 쭉 오늘 컨셉 잘대로 잡았기 때문에 <웃음> 오늘 제가 잠을안씻고 그냥 이걸로 들어갈게요. 어? 아, 오늘 아무 시원하게 <웃음> 들어갑니다. 시원하게 아니라 발이 엄청 시릴 것 아. 같은데. 자, 물 들어갑니다. 오! 떡! 오, 발 시력! 떡! 오, 발 엄청 시려운데 아빠? <웃음> 아니야! <웃음> 아니야. <웃음> 아니야! 이거 너무 시려워, 진짜로! 오! 오! 오! 어 한마리 들어왔어 들어갔다 여러분들 한마리 더욱 들어야어? 됐어 됐어? 다시 보자 우한 마리 들어왔어요 우와야아발 시려 와큰거 한마리 큰거 한마리 들어왔어 아오 우와 큰거한 마리 잡았습니다. 와, 갈견이 오, 오떨어진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이 개구리가. 개구리가 들었어 요 여러분들! 알개구리네? 맞죠? 음. 삼개구리야 삼개구리? 알개구리하는 순놈 같은데? 아 순놈인가? 어 뒤집어 봐 순놈이네 순놈이네 순놈 순놈치곤 크다 야 그러니까요 엄청 큰데? 음. 일단 우리 개구리친구는 잡으면 안 돼요 어, 살려줘야 돼 어딨어 자 우리 개구리친구 조심히 가요 오, 오 뭐야 이거? 야 갈견이 새끼 아직 다못 자랐네 갈견이. 오 뭐야 뭐? 뚝지 뚝지. 오 뚝지 뚝지 뚝지. 그냥 여기부터. 야 오, 갈견이. 뭐 어, 갈견이 일단 두 마리가 잡혔는데 여기 바로 앞에 뚝지가 있습니다. 뚝지 보이나요 아빠? 어. 자. 민방이 1위 티비 합니다. 착. 이야 잡았다. 크다야. 와. 와 크다 크다. 어. 크죠. 어. 와 제법 큰데 이 정도면 쭉지 큰 사이즈에요, 여러분들. 이빨 내려서. 와. 와. <웃음> 야 이거 물와 이빨 봐. 이빨 보여요? 어 보여. 이야 엄청날 카롭다 이게 이렇게 소아아 아. 아, 아. 와 잠깐 뚫혀요 여러분들. 와. 아이뭐 많이 들었어요? 아빠? 많이? 야뭐뭐 방글바그라네? 뭐, 뭐, 뭐 어, 좀그데어 그러게 아까보다 조금 더 사이즈가 어 커지고 많아졌습니다 야아 직 돌멩이 안으로 들어가질 않았네요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족대낚시를 한번 해봤는데 아주 전투력이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너무 추워요 뒤에 이거 물나오는거 보여요 여기 이거? <웃음> 아, 되겠다, 되겠다. 여러분들, 안녕!